오... 오... 이거좀 무섭다 오 어, 근데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그... 제가 좀감격하려 그래 홈케어 기계가 이렇게 좋은 거였니? 아. 어... 저 공사점 소음 수준인데 오늘은 도난드리고 예뻐지는 벌로어의 구화로 홈케어 특집 아이템 기사에 소개 될 예정인 각종 홈케어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안 마치고 완전 생얼로 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헤드밴드도 하고 머리를 쫙 올려줬는데 굉장히 비주얼이 좀 부끄럽네요 네 빨리 시작할게요 먼저 메디큐브의 AGR 부스터 힐러 이거 한때 진짜 핫했죠 이 제품은 전문 에스테틱 샵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프지 않게 광채와 탄력 케어를 할수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보통 시술 받고 오면 얼굴에 그 엠보 자국이라고 하죠 얼굴에 오돌토돌한 바늘 자국이 생겨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조금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될수 있는데 이 AGR 부스터 힐러는 그런 엠보 자국은 생기지 않는 디바이스고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레벨 1 이렇게 동동동동 굉장히 광명을 찾는듯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바로 레벨 1 단계가 시작되거든요 소리가 들리시죠? 진동이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윈도우 꺼지는 소리처럼 땅땅땅땅 이런 느낌처럼 약간 따라라라라 막 이런 느낌처럼 청한 아 소리로 끝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단계는 이렇게 5단계까지 있고요. 요거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높여가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하고 하루에 최대한 3번 정도? 한번 사용할 때는 5분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게이 제품 뭐랑 같이 사용하냐면 본인에게 맞는 스킨케어 제품 아무거나 사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무척! 얘랑 매칭해서 사야 되는 그런 필수 제품 이런 건 없어서 그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콜라겐 세럼 같은 좀 영양감이나 보습감이 좋은 그런 제품들과 같이 매칭해서 사용하면 약간 물광 피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콜라겐 제품 얘는 라보떼의 페넬라겐 유스 액티베이터입니다 이것도 AGR 사용하면서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이 액티베이터는 안티에이징 제품인데 피부에 깊이 흡수되는 콜라겐 화장품이에요 솔직히 피부는 한번 처지고 나면 복구하는 게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20대 후반에 가까워지는 제 나이일 때부터 애초에 좀 처지지 않게 관리 하고 예방을 하는 게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콜라겐. 있잖아요. 콜라겐은 사실 피부 속에 깊이 침투되는 게 중요한 성분인데 라보페 페넬라겐 유스 액티베이터 안에는 유효한 성분을 피부 속에 깊이 전달해줄 수 있는 콜라겐 TDS 기술도 있어가지고 많은 양의 콜라겐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좀 침투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또 불가사리 콜라겐이 함유된 제품인데 이 불가사리 콜라겐이 주름 억제 활성과 항산화성이 있고 피부 자국이 대체적으로 없어서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고 피부 침밀도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불가사리는 좀 먹지도 못하고 파괴하 기도좀 어렵고요. 해서 막 해양 생태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불가사리가 도움이 참안 되다니.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콜라겐을 추출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이 라보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곧 환경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약간 그런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라 되게 나름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이 액티베이터를 먼저 도포를 해주고 A 자리랑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1. 먼저 1단계부터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천천히 단계를 늘려가볼게요. 우와, 와 진짜 너무 신기한게 이게 윽윽윽윽 윽, 윽, 윽, 윽, 윽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그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알것 같은데 피부 속 약간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약간 윽윽윽 윽, 윽, 윽. 피부가 약간 리프팅되는 게 실제로 약간 느껴지는 느낌?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약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 이렇게 1분 지나면 1분 지났다고도 알려주네요. 한당 이렇게 살살 얼굴을 문질러주면서 이 라보페 액티베이터를 흡수시켜주면 돼요. 아, 근데 눈가랑 이렇게 코 주변 이런 얇은 피부에는 살짝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거긴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단계도 낮게 사용하고 1단계로 사용해 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피부가 얇은 눈가 같은 데는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까 2 오. 살살 문지르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또 좋은 게, 요거를 사용하면은 평소보다 스킨케어 제품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면서 약간 물광 피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벌써 약간 물광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와하. 턱라인 리프팅을 좀 시키고 싶은데. 턱라인은 제가 좀 살이 많은 편이라서 두껍고 하니까 단계를 살짝 올려도 될것 같아요. 단계 한번 뭐 올려볼까? 레벨 3. 레벨 3인데, 오. 확실히 강도가 달라. 오 마이 갓. 오! 지금 근육 당겨지는 거 보이세요? 저 지금 제가 입술을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오 <웃음> 어, 이거 좀 무섭다 어, 근데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그 살짝 쫄아가지고 레벨 1으로 다시 단기를 좀 사실 뭐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픈 느낌은 전혀 없고요 고통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딱히 엠보자국이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기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일상생활 바로 가능합니다 Level two. Level three. Five minutes past. Ooh! 와, 뭔가 퀘스트를 끊는 느낌인데? <웃음> 아니, 이거 뭐 약간 퀘스트 끝낼 때, 게임에서 퀘스트 끝낼 때 나오는 노래 아님? 따라라라라. 이렇게 관리는 그냥 물티슈냐, 알코올솜 같은 걸로 가볍게 닦아서 또 사용해주면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으로 세팅이 딱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저플라시보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약간 저 리프팅 된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얼굴이랑 좀달라졌을려나 약간 제생각엔 조금 뭔가 약간 리프팅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내가 좀감격하려 그래. <웃음> 나좀 기분 좋으라 그래. 미쳤어. 홈케어 기계 이렇게 좋은 거였니? 아무튼아 그리고 일단 윤광이 차오른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라보페 페넬라겐 뉴스 에티베이터 자체가 원래 콜라겐 짱짱 그런 제품이라서 원래도 그냥 바를 때 촉촉하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확실히 이 A 자리랑 같이 사용하니까 이 물광, 속광, 윤광 세 가지가 좀 약간 다 잡힌 느낌? 속까지 굉장히 촉촉하고 탄탄하게 차오른 느낌이 지금 약간 느껴지거든요 진짜 이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페넬라겐 뉴스 에티베이터도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좋지만 에이자리랑 좀 같이 사용해주니까 진짜 약간 피부에 속광이 아주 짠짠하게 차오른 느낌이 느껴져요 AGR이 왜 이렇게 핫했었는지 약간 좀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진짜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 제품 플러스 흡수를 잘 도와주는 기기 같이 사용하니까 진짜 시너지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너무 왕적스러워가지고 좀 그렇다 응. 그리고 이에이잘 무엇보다 전문 에스테틱이나 피부관리샵에 가지 않아도 고통 없이 집에서 광채와 탄력케어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약간 이거 홈케어 기기 테스트 해봤는데 별로 약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 홈케어 기기 다 쓰레기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영상 찍으면서 근데 다행히 좀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think I like it 음. 이번엔 또 올인원 Health d e v i c e 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테라바디의 테라페이스 프로라고 올인원 마사지건 같은 거예요 얘는 제가 실제로 어, 배송받은 뒤로 상당 기간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헬스장 같은 데서 트라이너쌤들이 해주는 마사지건 이런 건 받아봤는데 실제로 다방도로 활용이 가능한 이런 마사지건 같은 거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가장 기본 팁을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약간 마사지가 약간 살짝 절실해가지고 이렇온 버튼을 누르면 2초 정도 누르면 켜져요 그 다음 이렇게 단계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 이 위에 끼우는 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좀 생글 좋아하기 때문에 생걸 좋아하기 때문에 세게 하려다가 말을 못할것 같아서 1단계로 가볍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가 3mm의 진폭으로 얼굴 긴장을 좀 완화하고 근육 이완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편두통 두통하고 턱통증이나 여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개선 가능한 제품인데 이게 좋은 게 기능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 교체팁 6개 플랫, 콘, 마이크로포인트, 클렌징링, 미세전류링, LED링 등을 증정을 해주고 추가로 또팁 2개가 더 있는데 핫링 그리고 콜드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링이 총 8가지가 있는 거예요 플랫이나 콘이나 이런 마이크로포인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사지용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목 라인이나 어깨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팁들이고 그다음에 이 미세전류 팁 같은 경우에는 탄력 개선 목하고 윤곽 라인 이렇게 개선하는 젤 같은 거 바르고 이런 식으로 얼굴 라인 갈싸하듯이 이렇게 리프팅해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LED 링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레드는 눈가 주름에 블루는 여드름 진정 효과 블루 여기 사이드에 여드름 공이 제가 좀 많기 때문에 블루 링으로 LED를 좀 여기다가 쐬주고 그랬거든요 레드로 눈가 주름을 진정시켜주고 응. 이렇게 얼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만 이렇게 불빛이 돌거든요 불빛이 이렇게 약하다가 얼굴에 가까이 오면 은 지가 알아서 불빛을 이렇게 쐬줘요. 되게 스마트하죠? 그다음에 이제 하 링하고 콜드 링이 있는데 하드 어, 링하고 콜드 링 너무 좋아요. 얘는뭐 붓기를 개선하고 근육통도 개선하는 기능도 있고 저는 콜드 링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원하는 만큼 차가운 그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촬영 조명 쐬느라 피부가 상당히 열감이 많이 올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시원해 진짜 콜드 링으로 열감 진정시켜주면 은딱 메이크업하기 직전이나 그럴 때 너무 좋아요. 지금 피부 차가워가지고 살짝 빨개진 거 보이시죠? 그냥 냉찜질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클렌징링이 있어요 클렌징링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다 끼워가지고 폼클렌징 조금 짠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거품 내면서 이런 식으로 세안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메이크업 진하게 한 날에 클렌징할 때 사용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콧모양 있잖아요 저는 강력한 마사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 포인트링 껴가지고 목 라인 쪽죠 무슨 공사장 소음 아니에 아... 진짜 공사점 소음 수준인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를 약간 목이랑 어깨라인을 이콤 포인트로 약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어 뭉친 것도 풀리고 해서 이것이 아마 폴드링 다음으로 저의 최애 팁이 아닐까 아무튼 얘는 진짜 좀잘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게 약간 팁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때그때 니즈에 따라 요 헤드만 바꿔 끼우면 원하는 케어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잖아요 자, 다음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포올 스킨인데요 유세린은 좀 신숙하시죠? 유세린은 독일의 넘버원 안티에이징 브랜드인데 얘는 이렇게 소분된 병 타입의 제품인데 얘도 안티에이징 케어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일주에한 병씩 총 6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사용하는 관리 앰플 세럼이에요 팔자주름은 물론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헤어하는 제품이고 호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도포가 가능한 고농축 제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하나 뽑아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얘가 제형이 되게 음, 뭐랄까 고농축이다 보니까 조금 살짝 뭔가 점성이 있는 약간의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 냄새가 너무 좋아 약간 되게 음, 뭐랄까 베이비 더마 화장품에서 날것 같은 뽀송뽀송한 아가 공둥이 냄새? 음. 그 냄새 너무 좋고 얘도 에이지알이나 이 마사지건 미세전류링이랑 같이 사용하면 진짜 좋은 탄력 효과를 배로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랄까? 약간 끈적한 것 같은 느낌 들다가도 얼굴에 막상 바르면 그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 되게 촉촉한 앰플 세럼? 그런 느낌처럼 발려요 팔자주름 팔자주름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눈가주름도 눈가주름아 눈가주름아 없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발라주고 저는 얘를 목에도 발라줄게요 왜냐면 제가 목주름이 굉장히 고민이기 때문에 유전이라서 이건 진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 항상 스스로 목주름을 보면서 진짜 너무 콤플렉스여가지고 나중에 목주름 필러도 꼭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전 목주름마저 깊어지지 않게 발라주겠고요. 그럼 당장은 이렇게 20대 때 관리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오늘의 귀찮음이 나의 30대, 40대 피부를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다 열심히 벌써부터 관리를 해주면 젊음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요거 9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30% 행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유세리 제품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용해볼 제품은 바로 그린백의 체리블라썸 블레미쉬 GF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특히나 제게 또 너무너무 필요한 기미케어 세럼인데 88,800개의 벚꽃 셀 에너지를 이 세럼 한 병에 다 담아냈다고 해요. 그냥 정제수가 아닌 제주도의 청정 자연을 담은 제주 벚꽃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정제수가 아닌 제주도에서 추출한 벚꽃이기 수 때문에 투명한 피부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또 11가지의 히알루곤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미 세럼 같은 경우에 좀 꾸준하게 사용해봐야 하는 제품이라서 지금 당장 홈케어 해서 뭐 기미가... 바로전부자 없어졌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약간 가까이 보시면 눈밑 옆에 이렇게 주근깨랑 주근깨인지 김인지뭐알수 없는 아무튼 노화의 그런 현상들 자외선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 생긴 그런 현상들이 눈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김이 잡티케어도 좀 꾸준히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는데 얘는 케이스가 진짜 너무 고급지잖아요 여러분 약간 무슨 홈쇼핑하는 것 같네?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음 참고만 하세요 안 사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 안 사도 되는데 한번 봐봐, 한번 봐봐. 봐. 그냥 봐봐 페이스 정말 너무 고급지죠 여러분? 저 핸들도 어쩜 이렇게 실버로 예쁘게 잘 빠졌는지 그리고 이걸 딱 이렇게 돌리잖아? 이 버튼이 나와요 버튼 이걸 딱 이렇게 딱 열면은 어머 봄도 유리 막대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올라온 딸깍이 버튼을 누르잖아 어머 이렇게 세럼이 딱 적당량만 내가 쓸 양만큼만 이렇게 빠져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좋아 이거 어, 그리고 향도 진짜 너무 좋아 언니야 나 어떡하면 좋니 주부님들 지금 기미 잡티 때문에 고민이시죠 우리 애엄마들 애 보느라 어떻게 피부 관리할 시간도 없어 근데 이거 뭐 그냥 딱 하나 발라주면 끝나 끝난다니까 진짜 뭐 이런 느낌? <웃음> 근데 홈쇼핑하려는 건 아니고 향이 진짜 좋아요 얘가 향이 막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한 향기랄까? 벚꽃 향인가 진짜 이게 세계적인 프랑스 향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향료를 사용한 브링백의 좀 시그니처 향이라고 하는데 진짜 과하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 되게 자연스러운 향이랑 스킨케어 제품인데도 향이 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 저는 이렇게 살짝 기미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위주로 지금 살짝 스팟 케어라고 하죠? 기미 세럼을 발라줬습니다. 이게 좀 꾸준히 사용해보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사용해봤을 때첫 느낌은 굉장히 약간 수분감 넘치고 촉촉한 세럼이라는 느낌이 들고 눈가 주위에도 발랐는데도 뭐눈시름이나따가움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촉촉하고 흡수력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패키징이 너무 예뻐가지고 살짝 심쿵 솔직히 약간 패키징 때문에 살짝 조금 벌써 긍정적인 의견이 생겨버린 건 맞아요. 너무 약간 열리는 그 이런 모양도 너무 마음에 들고 벚꽃수을 담았는데 그거와 걸맞게 약간 핑크색 패키지인 것도 마음에 들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얼루어 9월 호에 소개될 홈케어 제품들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홈케어 제품들의 특징일 수 있는데 막 즉각적인 드라마틱한 효과가 바로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그런 느낌이죠 사실 케어는 한번쫙 받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꾸준함이 답이다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정말 꾸준함 성실함이 답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집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언제나 매일매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참 좋다 이런 게 홈케어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려웠어요 진짜 이 홈케어 제품 영상 좀 솔직히 홈케어 제품들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만원 이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용을 해봤는데 별로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난잘 모르겠다 이런 영상이 나오면 어떨까 조금 걱정을 하겠는데 오늘 사용해봤던 제품들 너무 다 마음에 들고 제 피부에는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